한번 이렇게 해봐. 응. 어. 어, 됐다. 나 필터 됐나? 필터? 아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N.I.P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 오늘의 이라이브 주제, 오. 연말 결산. 와. <웃음> 와. 연결 말상. 연결. 연결 네. 말상. 일단 네. 여러분, 엔지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도 네. 가요. 가요. 아, 그러게요. 내일도 가요. 오늘이 30일이죠. 내일 위버스콘 하자 잘려다가 깼습니다, 이런 분들. 아이고요. 내일 위버스라서 일찍 자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나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자주 하자 네, 아, 하이 이... 아, 시... 아 <웃음> 신났구나 네좀 신났어요 기분이 <웃음> 어 제이크 뿔테 안경 뿔테? 네. 아, 이제 뿔테어 네. 아. 뿔테 안경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하고 <웃음> 어. 네 저희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웃음> 아, 기다리고 아, 있었나네그런줄 아, 알겠다 찾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제 연말 계산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음. 이제 제가 입금이란한 해보겠습니다. 오. 오. 네, 결금이 네, 입금이. 네, 아 저희가 일단 2021년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네. 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했어. 앨범을 <웃음> 앨범은 4 개나 했어요. 앨범 네 뭐. 개는 세다4 개예요. 일본, 일본, 일본 거까 포함해서. 그쵸, 일본 왜 일본 거? 네, 일본 거까지. 아니지 극장은 올해라고. 올해까지 활동했으니까 올해까지 이제 아, 그렇죠. 히트, 아, 기트. 기트 아, 기트 포함하면 아, 되겠나? 그렇지 그렇지. 네. 어쨌든 뭐 그. 음. 그러면은 뭐 멤버들은 이 중에서 <웃음> 기억이 남는 그런 게 있나요? 기억이 남는 거요. 기억이 사실 솔직히 잘안 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게게게 많아 거 많아 거. 그냥 팬 미팅. 팬 네, 미팅. 팬 미팅. 아, 미팅. 그런 건기억이나요 근데 활동에 대한 게 진짜 기, 기억이 가물어서. 네. 음. 네. 이제 앨범 같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와다다다 뭔가 되게 뭐였죠 왔던 시기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때 그 모으는 곡으로 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는 것. 뭐 어분잖아요. 어, 그래. 그래. 뭐 어, 어, 뭐, 그래. 막 어디 돌아다녔고 막 인기가요 거기 뭐 샌드위치 먹으러 편의점 가고 <웃음> 이런 야, 거는 유이가 맛있죠. 네. 네. 네. 네. 다른 건 기억이 잘 <웃음> 안. 저는 제의그 출근길도 기억나요. 저는 어... 아그 <웃음> 피곤한 출근길. 피곤한 출근길. 매니저님 피곤한. 매니저님 이 피곤한. 인정. 저는 시상식 시상식 어, 이번 이번에 많이 진인사람을 받게 됐고 그리고 드대 활동 때가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뭔가 약간 좀 신비한 그런 기억이 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한년 반을 에 꿈같이 지나갔던 약간 조금 드대가 드대 드데 올해해서 그런가? 맞아 드대가 그거 전이지 우리 형이잖아 아, 아, 네, 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옛날도 <것> <웃음> 뭔가 네. 저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는 같아요. 약간 엄청 바쁘게 하, 활동하고 막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에너클락 같은 거 이제 찍으고아 음. 맞아. 뭔가 힐링되고 음. 그런 것도 있고 아, 진짜 힐링돼요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번 게 진짜 힐링됐어요. 어말했 아, 뭐지? 이거 지 이거 지은나거지나거지거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 지금. 이거 지금. 이이이 지금. 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거 그러면은 또 저희가 V.F.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는 그저께는 못 와서 아쉽긴 한데. 네. 네. 아 그렇죠. 또 V.F. 중에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V.F.요? 음 V.F. V.F. 음, 네. 그거 어. 완전 데뷔 그, 그 아이랜드 끝나고 다음 날에. 오 그거 아 제일 처음는한년 어. 어. 전. 아니, 어. 1년 전1년반 전. 전. 와 대박이다. <웃음> 전제 생일. 벌써.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작년에 저희가 연말연산 한 영상이 있어서 아 진짜요? 있다고요? 그게 있어요 여기. 아, 그게 있어요 짧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진짜로? 네. 아, 진짜로? 진짜 뭐야?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웃음> 있어요? 사실 저는 좀 보기 힘든데 저도 보기 들어요 이거 뭐야? 어, 뭐야? <웃음> 방금 자신 <웃음> 있어 거. 되게 열심히 되게 맛있게 먹걸리는데 제이홍 누구야? <웃음> 제 교복 입고 있었는데 나 왜... 그때 왜 교복 입고 있었어데저때왜 <웃음> 아, 교복 입고 있었지? 나도 <웃음> 교복 <안> 입었다 <웃음> 나도 교복 입었네 머리 되게 길다 되게... 난... 진짜 왜 교복 입었지 우리? 기억이 안나좀 약간 맥골 리기는 한데 보시면 저희 보시면 저희 <웃음> 저때 우리 수수에서 소주에서... <웃음> 그라데이션을 <웃음> 주네 아이스크림이랑 풍어빵 <풍음밥> 먹고 있었네요 <웃음> 오늘은 아, 뭐가 오늘. 없네요 다들 비라고 <웃음> 했 아, 뭐. 많이 컸어요. 많이 어요이말 위에 아. 아니, 아니요맞았어 <웃음> 아니, 어, 엄청 아니야. 그? 옛날 음, 아, <웃음> 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거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간거 다들 봐요. 되게 지오 성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네. 너무 달라졌다. 많이 달. 신기하다. 같은 거. 때는 머리가 습발 시절. 아, 지금도 지금 그 말이야. 돌아왔네. 네. <웃음> <저> 때도 계속 <웃음> 먹고 때발은 돌아오는 거야. 머리가 짱야난노 시절. 김새로이? 김새로인가 지금? 김김김로 아, 김. 가 오늘 정확히 년 전인가? 아 그래 와, 위버스 저거니까. 아닌가? 작년에는 위버스가 뉴 산호기였죠. 어 산호기가지고 거 그날 없었어. 이번엔다이번에생방이야가지고 다다 굉장히 떨립니다. 야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 되겠죠? 네그되겠뭐 <웃음> 뭔데요? 아이 어, 네. 말해도 아 말해도 뭔데요, 아, 뭔데요? 저희 역대 가장 큰 무대잖아요. 구명 아 여태까지 아, 아, 했던 아, 아니, 아 그거 맞죠? 그건 맞지. 그래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오오예 e s We b o 네 h combed it. We both c o m b e 스 it. I should have. Oh, I can 오늘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기 I don't 요 n o w I don't 그 우리 그거 그 어. 그거 그거 네, 그, 그거, 그거. 그, 아 그거 그, 아 그래요 그, 아. 그, 그. 근데 모든 게 거의 모든 올파 올타임 레전드 네예 맞아요 약간 모든 시다 포인트가지고 네, 좀전드 체육적으로 힘들긴 해요 네, 그렇죠. 연달아서 스포 하니까 스포이면은 뭐 스포 하면은 스포. 스는다 스포야 그냥. 다 스포 이제 다 스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다 스포, 거다 스포. 거. 좀 크게 크게 모델 를 그만해 그만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올해 땡땡땡 같은 걸뽑으면 어떨까요? 올해 땡땡땡땡 아, 1번? 오. 올해, 올해 명곡 이런 거. 명곡 아, 아, 그거는 아, 올해 야식 같은 음식 타요 이거는 타요? 아, <웃음> 어, 타요 오늘 타요 그만이번으로 갑시다 타요도 좋렇는데 솔직히 피버 저는 피버 아 피버, 피버 진짜? 피버는 왜? 피버 인정 피버는 분비 많이 근데 개인적으로 다음 앨범 은저희나 알잖아요 아 저희 그 저는 그래백 가격이 될것같아그 이제 내년으로 어것 같아요. 아 그렇네. 내년. 네. 아 그렇네. 네. 아, 그 아. 이제, 이제, 이제 내년에. 내년에. 새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네. 그새는그 음. 어. 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 상, 오 좋다. 상반기 아, 명곡. 새들 들을... 잠깐만 이거 제목 얘기할. 아 제목? 제목 얘기만 안돼 어,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어디서? i s 깜짝이야. e n s i o n 에서 d i m e n s i n 감자가. 예스퍼나요? 이제다. 예. 와김치아 어제 나가는구 어제 나갔어. 이제 떠요. 어제아 오늘 떠? 아니 오늘 어제 어제 어제 그거 이미지시 아 나왔어요. 은더스파번으로가 볼까요? 렇게 올해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제 먹었던 간장 아, 진짜 제가 직접 봤는데 어 먹었었는데. 오늘 먹었잖아맞아 오늘 먹었어 어제 좀다 따로 먹긴 했지. 맞아와 근데 간장 그다한 발라가지고, 그흰 쌀밥에다가 참기름 먼저, 좋은 기름 요짜 그대로 그냥 아, 알지 비벼가지고. 나는 그거 육사심이랑 참치. 와, 근데 아, 연어도 있고. 그거? 아, 아, 재밌네. 아, 어, 네, 아, 오늘도, 아, 저는 오늘도 먹은 그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 아, 맛있다. 스테이크 맛있지. 그래 맛 진짜 스테이크 진짜 매번. 스테이크 나 맨날 먹어. 이거까지는. 그다 먹으면서 하는 건데, 우린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 요 스테이크는 거짓말, 한한 번은 먹어. 야뭐 그 아, 아, 진짜 평균적좀 그 먹긴 해요. 그런데 오늘 맨날 먹는 고기는 고기는 고기는 이틀에 <웃음> 한 번은 먹. 링할에 네. 사실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많이 먹 어쨌든. 우리는 연습이죠. 오, 진짜 몇 아홉 지데 갑자기 대별로. 우리 스트레스 해소 부분 연습이죠. 연습이죠. 오늘 다 웃으시죠. 웃으시죠. 아공감행복해 I'm so happy. 무대를 주면 과정이 너무 좋죠, 아, 그럼요.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저뭐 올해 n f 그 피부... 아, 아, Boom. 약간 피버. 피버 아닌가? 아 b 아 b 나는 딱 거기. 유 개. 아 B. 아 B.O.N. b o o 장 활동이 오 저거 되게 좋죠. 뭐야, 뭐야, 뭐야. b o o 뭐가 웃겼야 아니요. b 뭐야? 아 b o 아, 오케이. 저희 <웃음> 아 이거 애가 봄은 누가 뭐 얼굴이에요. n f p 의 유행 이런 유행. 어, 유행 약간, 어, 약간 유행. 맞지. 부도되좀도되아 밈은 그럼, 좀 달라. 은좀 뭐, 웃긴데 그러 그러니까, n f p 한국분 아니 이거 아닌데 약간 에뜻잘모르시 n f 음. 게안 좋은 거야. 아, 아, 아 진짜 약간 안 좋은 이게 아. 놀림거리 약간 이런. 아 그런 느낌. 이짜 n f p 는 부음 그거 아니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 아. 몇 주고. 가 제가 팬사인회에서 애니분다 들었는데 렛주고가 다른 분들한테도 유행이 되고 있대요. 아 진짜? 네. 다른... 너가 만든 거아니에요 거의. 뭐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만든 저, 거 아니에요? 저, 저 이거를 희승형이 만든 거. 이거를...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해피라서. K형이 뭐 나쁜 말이야? 만들었다가. 이제 그걸 제가 약간 전파시켰죠. 렛주고. 렛주 기억해 가지고 렛스고를 렛주고로 바시더라고. 그때 맞다. 그때 비하인드였는데 저희 성원형이랑 희승형이랑 나갔잖아요. 그때 방그 밖으로 나갔잖아요 차 타고 응. 아이랜드때 응. 그때 응. 레, 막 어떤 게막 유행이고 이런 걸 모르니까 피디님한테 피디님 P님, 레츠고 이거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 나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유행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었 아, 어, 기억이 나요. 어, 레츠고 그, 자주 말하잖아. 지네 그거 맞아. 얘기했었어요. 네 <웃음> 어, 그 <웃음> 어, 기억이 난다. 이제 레츠고를 다들. 근데 사실... 레츠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레츠고 요즘 안 찍어. 근데 요즘 그저 거의 안 하긴 해. 레츠고 뭐지? 레츠고 너무 요즘에? 요즘에 너무 참피해서. 레스게리. 뭐 지금 지금 거의 뭐, 그냥 거의, 돼지고, 거의 막 그런 거, 거 없지 않나 댓글에 막 도배되는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많이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레> 네. 우리도 와, 저희도 많이 쓰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시다이제에좀 많이 <레> 쓰 요즘 그런 거네 이거 정원이가 만든 거예요 <레> 어. <웃음> <웃음> 어 정원이 막영 같은 것도 많이 썼어 영 그거는 <웃음> 네. 그공 공룡 공룡 영 <웃음> <웃음> <레> 어. <웃음> <제가 웃음> 아, 귀여운 것도 많이 쓰는 거 옥수수가 갑자기 왜 나올라오지? 옥수수. 오. 렌트비. 맨날서 잠 주고 먹 주고 먹 주고 그 주고 잠 주고 잠자러. 잠자러. 잠 주고. 야나게 나름이야 나와봐. <웃음> 음, 아, 잠 주고 좋은데. 잠 주고 좋은데. 뭐 있어야겠다. 아 잠자러 빨리 간다. 어, 잠 주고. 선우 형 성인되는 소감이 궁금하네까 그래 뭐 아, 어디 어디서다 엄청 막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제가 소름 말할까요? 안, <웃음> 해도 <돼요> 뭐. <웃음> 안 해도 되고. <돼요. 웃음> 안 해도 되고. <돼요. 웃음> 소원이요? 아, 소감. 소감 무슨 소감? 뭐 어, 성인 말소감? 아 소감. 이제 네. 이제 이틀 어, 이틀 뒤면 말소요와 아, 이틀 남았다 좋아. 진짜. 이틀 있다. 아, 일단, 일단 방시프로님께 스 감사해요 지금. 네. 이거?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스무살 했는데 왜? <웃음> <것 같아>. <웃음> <웃음> 일단 <웃음> 어, 감사하고 <웃음> <웃음> 시작을 하는 어, 거지. <웃음> 일단 솔직히 좀 걱정돼. 저도 돼요. 야, 걱정 나, 나, 나, 우리가 하셔야 할줄알았어 뭔가... <웃음> 제가 사실은 걱정돼지절 1이 제... 되는 이게... 게... 에이 수비가 부터 가 무슨 성인이 아 <웃음> 지금 비주얼은비주얼 우리 이제 많요데 사촌 동생보다 어려워요 <웃음> <웃음> 제가 머리 동아닌 <동안이네>. 하고 너무 오래 <웃음> 올해, 올해 초등학교 졸업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무튼 그냥 성이 되는 거 어쨌든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음... 음. 그런게 조금 네 제가 좋아 아직은 조금... 장만 <웃음> 무섭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웃음> 잘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부터가 일단 그래요? 준비돼 있어. 아 그래요? 뭔가 그런 거만안 되고 이런 거. 이제 이제 여기 나태는 <웃음> 말이야. 보다가 성인이. 서호 진짜 초등학생 같다. 일단 여기서. 그쵸. 난 좀, <웃음> 누가 봐도 내일 모레 성인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아니가 보니까 진짜. 그래서 엔진 분들이 어떤 생각 하신는지 저도 그러니까요. 다 <웃음> 알아요. 정말. 어, 나야. 약간... 네, 무슨 가지다 아는데. 네. 내가 봤을 때더영어영관 영화, 그래. 같은 데 가면은 너뭐 진짜 한 중년이만 같이 오자요 이럴 것 같아. 중 스물 다섯 때까지 검사할 것 같아. 좋은 거아니 좋은 거냐뭔야 진짜 조, 좋은 거야 뭐. 나는 원래 빨리 늙으면은 그만큼 유지된야 나는 중학교 하면은. 1학년 때그 나는 아비 그 배수신. 뭐야 밥 먹을 때그 네. 뭐야 주차권 주차권 드릴까 네. 그런 아, 진짜 <웃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웃음> 난 주차권 나줄말에 물어보자. 산트 그몇 살이야? 13년생이면 숫자리지 8살, 아니다 9살 s i d e h 살. p p y men. Yeah, you think about it. It's all over with. All my girlfriend TV, 말결산 r m 말열말결산이 s 말 열린 y <웃음> 말 네. <기억이> 열린 m 말아니 e r y o u n 열린 <웃음> 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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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일단 이게 세 보니까 저희 데뷔 전부터 통... 했어. 어쨌든. 통상 월말 결산에 열세 개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1년 많이 다일년 넘기. 작년부터 네. 네. 결말이었 거의 네. 1년 넘게 네. 했는데. 열린 결말. 그래서 결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들은 소소한 그런 목표나 수소한, 네, 소소한, 네. 소소한 소소한 <웃음> 소소한 소소하지만 <웃음> 전혜진 이것도 뭐 중요하죠. 자기의 이것도 이것도 목표 <웃음> 그리고 기준에 <이겼지>. 맞게 <웃음> 우리 이제 정하기. 음, 소소해. 음 <목소리> 뭐뭐 이렇게 재밌어 어? 아니지 금 이렇게 혼자 생각받 것도... 얘기하는데 지금 잘 들어줘요 너무 인사일 이렇게 그래. <웃음> <웃음> 너무 인사일 게 <autre>. <웃음> 약간 우리만 아는 쪽 <웃음> <웃음> 엔진불대식 <엔진분들 지금 웃음> 되게 그가 연식 이거 오였죠 이승이 형? <웃음> <produto> <웃음> 못 들었어? <웃음> 못 들었어? 그러니까 목표를 말해줄수 있어요 그냥 목표말아목표말하기그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목표를 말한 명씩 했던 목표 중에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정원이 목표로 이제 매일 1등으로 일어나기 뭐 이런거 있어 음저 같은 그런... 경우는 텐텐 먹기 텐텐 텐텐 목기 정원이 먼저 그만 먹을 말... 필요가 있어 아까 그만큼 어. 네 이런식으로 <웃음> 아 질투 아니지 그러면 정원이 맞아, 뭐 질퉁 음,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요? 저는 일 1등으로 일어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거요? 저 맞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어, 항상 먼저 나가 <웃음> 솔직히 정원자 정원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야, 솔직히 나좀 빨라지지 않았어 아버아제아제아몇번몇 그 번씩 옛날에는 아침하게. 그니까나 그러니까 요즘 많이 늘어졌지. 나 나는 요즘 나 맨날 덜댕이나아아 <웃음> 며칠 좀 빨았어. 아 일어나는 건 내가 제일 아 제일 빠르지 않고. 제일 빠르지 <웃음> 우리가 요즘 진짜 지잖아나이제 뭐뭐 아침에 아침에는 이제 사 도착하기 전까지는 키랑 성은이 형 보면 오, 오랜만인데 약간 이런 느낌 왜 왜? 그냥 아침에 <웃음>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그냥 한두한 시간 정도 차이나요 나는 이제 알람 맞추고 내가 혼자 일어나네 어, 맞아요 아그데그 그래, 알람이 진짜 시끄러아 진짜 싸이렛으로 그 너도 했지? 같이 일어나고 아 그래요? 하는, 어, 아, 난 뭉쳐 왜? 나는 진짜 못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5분만에 준비하는 스타일이에 음. 엄청 빨리 좀더더더더 30분에 빠를 때 일어나더라고 샤워를 해야 돼 아침에 샤워는꼭 해야지 잠도 하고 아침도 줄넘기랑 인장이가 제일 기회가 갑니다. 인장... 인장이 살리기 목표였어요. 인장이 파악. 실패했다고 했못 살렸어요? 못 살렸지. 살리주는... 아, 근데 인장이 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에 식물을 샀거든요. 맞다, 아, 진짜? 네, 아, 그거... 아, 그래서 바퀴 정화예 뭐야? 정원이 책상에 올려줬어 그게 그냥 공기정화심. 식 그런 게 있구나. 우리 방에 그래. 사뒀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방이 바뀌벌이왜 생겨? 아니, 바퀴벌이야. 바퀴벌왜 <웃음> 생겨? 아직 번이 생각은... 없어, 왜 그죠 우리 밖에 몰없어 없어, 진짜. 저 그렇게 없어. 그런 오해할 수있어지아 맞아요, 오해 진짜, 아, 맞아. 진짜 그런 거없어지 진짜 그때요, 밖에 있었으면은난 거기 안 사고 있어 밖에 몰랐어, 난 지금도 본가 출근. 여담이거든. 근데 식물에다가 지렁이 하나씩 키우면은 지렁 더 때가 좋아진대. 지렁이는 믿겨져야지. 아, 그 아, 근데 냄새가내잖아근 지렁이 이거 되게 특이한 냄새. 피울 때 너무 냄새. 내가 처음 느껴보는 식물이 좀 많았나. 아 딱생물두 개. 그니까기까지세 두두두두 개쯤 되면 너무 네, 세개는 좀 별로. 게 바퀴벌레 없어요. 네.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진짜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니, <웃음>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없어요한 번에 있던 저기랑은 잠시 명세로 나갈까요? 아 약간 뭐야 안 보여야 되는데. 테컨데 일. 린다 이거는 테컨데아어아 저도 플리즈. 그리고 검달 이렇게 하거든. 엔진이 가야 되듯이 엔진이 <목소리> 네, 너무 커다네. 저희도 가끔 과열. 저 들떴어요 사실. 아신발 네. 리키 <웃음> <웃음> 굉장히 들떴네. <웃음> 뭐가요? 네, 아 저는 아, 이제 애플로치 기능을 잘쓰니 오. 음, 아 그런 있었죠. 하는 어디, 아, 어디 가네. 가버리면 어디 가잃어버리 거야. 어는 이제 방에 잘 있죠. 여름에 잘 <웃음> 썼는데. <웃음> 여름에 잘 여름에 잘아요 겨울 되면은 이게 막 덮어 이게. 아 그러네 그러네 겹이있고러니까 사실 여름에. 패션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s t 죠오오 u n don't know. I d o n 오, 대박인데. 오, 대박이, 아니 오케이. 톤이랑 다 똑같아. 역 네, 나레이션 너무 많이 도어 그래, 음도 도 똑같아. 나레이션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우리가 똑같다. 양반은 그러면 주말을 바꿔줄 수 있는 스테이 음, 희승이 형. 네. 아, 애플워치 지금 또쓸 거예요? 아뭐써야죠뭐 샀으니까 써야지 안 되면 은 다시 또 쓰고. 근데 지금 불편해서 못쓰겠그 약간 보컬 그런 관련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제작 제가 또 제가 또 이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이기 때문에.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요 <맞아요>. 지금 맞아예 <웃음> <좋아요. 지금 웃음> <시사시에 지금, 시사시에 웃음> 그래서 할 수? 그래. 이제 리이라 그냥 그냥 쟤와 제일 쩍쇠 와, J. J. 와 나는 아마 열심히 하기 내가 당부했어요. 봤을 때 내가 목표를 아마 거의 지키는 게최하치 수치이지 않을까 <웃음> 운동왜 언제 열심히 했어 와, 운동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진짜 어떻게 불가능한 것도 다 모아서 지고 튕겨가 너닮는덜 뭐야? 아니 입술 안터지는게 목표가 될수 있는 게 지금 터뜨린밤 지금은 안 터졌어 지금은 안 터졌어 단기적으로 괜찮아 있으면 이제 디픽션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입밤을 <웃음> 많이 발랐어. 아 근데 신기한 게 저때 팔로 200만이 되게 신기하다. 뭔가. 달성하기. 아, 어, 어, 달성하는. 그 음. 야, 이제 많이 엄청 현 나요. 진분들이또 네, 궁금해해 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 네, 제이크 저요. 네. 그 영양 영양 영양제 영양제 그 영양갱 아 매번 저녁에 뭐 나는, 먹어도 나는 먹어도 콜라겐도 많이 진짜로 어, 콜라겐은 아, 이제, 이제 진짜 잘가한두개 정도 뺏어 먹어 는데복수아많이 그 진짜 그걸 먹어. 갑자기 콜라겐. 나 약간 그 젤리 영양제 또 많이 먹고 비타민 C부터 일병 때문에 템 C 먹고 일병 <웃음> 그 <중간> 때문에 <웃음> 콜라겐 누가 보면 <웃음> 나이가 뭐 세마인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좀 얘 갑자기 갑자기 내가 밤에 나오 나와 있으면 얘가 거실 그뭐 주방에서 막페트병에 담아. 아 맞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 거. 그런 영양제. 그 그래, 영양제. 아 그런 거. 야 저는 약간 습관이 루틴이 좀된거 같아요. 어,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 좀 해. 저 해주세요. 별의별 영양제 다 있어요. 아니, 진짜 영양제 진짜, 진짜. 먹는 게좋아생도고나똑같저 어. 나 자주 먹어는게 진짜 좋아요. 진 마그네슘은 또이 마그네슘. <웃음> 비타서 먹는데. 제일 좋은 영양제 뭔지 알아 그렇죠. 아, 손에. 덴테는 야, 그것도 내가 영양제가 덴텐도 비타민이긴 해. 아기들 먹고 맛있어. 그거 덴테. 근데 그거 애기 너무 많 하루 세 개가 딱 그게 정해진 거 진짜. 피부 안 좋아. 맞아. 세 개가 딱 정, 정, 좋은 그냥 팀 어, 크잖아. 어, 아직 어리니까. 난 차라리 키 크고 싶다. 나중에 좋아질 수. 그냥, 그냥, 그냥 너 그만큼 크라고 하는 <웃음> 소리야. 나중에. <웃음> 좀좀나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근데 뭐가 더안그런 소리였구나. 알죠? 인정? 인정? 인정. 와이. 오케이. 넥스 모인 <웃음> 성은 성훈이야? 은행장 박현. 현종, 편종 씨. 네. 현종 씨야. 아그걸 진짜 좋아해 지금. <웃음> 쟤 맨날 얘기하지 뭐. 아직까지너이름에 박현준으로 저장돼 있어. 아 진짜. 아 핸드폰에? 아 진짜. 아 진짜 대박이잖아. 조심이 진짜 다뭐았고너뭐 뭐였지? 아 나는 뭐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기. 음, 이거 인정. 어. 컴백해서 어. 실력 상승 증명. 이건 언제였지? 드댄가? 도대 증명 진짜 이 선대로. 드댄 때에는 느껴진다. 그 열정이. 가리와 셀카 찍어 올리기. 이거 뗐잖아요 그때는 15m 부여 틱톡 세번 이상 찍고 될 MC 세번 이상 올리잖아. MC 실력은 많이 했었죠 어. 맞아요, 성훈이 m c 많이 는 음. 비교적 잘 지켰다, 대게. 음. 나는 뭐 약간 좀뭐 가능한 것도 많 거의 약간 다능한것 나는 거의 불가능 가까운 것같면 <웃음> MC 실력은 뭐 아직은 <웃음> 올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웃음> 아니, 기가... 야, 예뻐지기는 왜 있어? 예뻐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녀석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 아우 정말. 정말 야, 야 오늘 홍상 무대 잖아 벌써 <웃음> 메인 비주얼 <웃음> 야 그만 놀려서 아 맞아. 재밌긴 아, 한데 고다 쓰고 수고. 역사 이제 시작했어. <웃음> 그거, <웃음> 아, <언젠데? 웃음> 그거 야, 우리... 너가 지금 야, 거의, 거의 지금 따 나... 들어가고 <웃음> 있는 <있었던> 그에서 <웃음> 다시 끄집어냈어 가지히 지금까지 다 입고 오, 있었거든. 왜 이렇게 밝게졌어? 사실 나 진짜 밝아졌다. 아나 나는 그사라고 생각 안 해. 이수 <웃음> <야, 웃음> 똑같아. 어... 네. 안하면 일단 빨리 안하면 서서 는저 약간 먹는 게 맞네. 음, 어. 저자 건강 관리가 요즘 비타민 챙고 있고 콤부차 는 콤부차는, 뭐... 네, 콤부차는 좀 예. 네, 아다 먹어 가지고 아연끊서 네. 물에 물에 타 먹는 네. 거 있던데. 네. 그것도 살짝 콤부차 비슷한 개념으로 한 거긴 한데. 네, 그냥 어때요? 효과는 있어요? 아니, 없어. 콤부차는 그 아, 뭐 <웃음> 뭐 해줘. <웃음> 맛있어서 그냥 먹어. 콤부차는 <웃음> 뭐 해줘? <웃음>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그래. 예. 네, 그렇 근데 비타민. 그 비타민 일단은 <놀람에> 네좀 조금 있어요. 아 있어요 조금 아 군것질은 그 많이 그거를 <웃음> 너무 많이 먹안 없는데. 군것질을 근데 진짜 잘안 한다. 인정. 이건. 군것질은 군것질 안 하고 밥은, 에이 네 에이 저 에이 밥을 예, 밥을 먹어요. 예, 한번할때터처럼 먹어. 제대로 먹어도 요거트 이런 거니물 2L 건강하게는 거야그넘면 니키라면. 와, 축구개 희승이 요기기. 와. 원래 진짜 어제도 제가 아, 잠깐. 약식으로 한 거야. 약식. 제대로 해 주잖아. 제대로 어, 진짜 진지요 오늘 영상 찍어서 너무 진심으로 남고 그러면 오늘 영상 찍어서 버스 올릴게요. 오케이. 진짜 제가 게 아, 장난입 하이퍼랩스. 내버일단버스를 하기 전에 진짜. 진짜 진짜. 너 텐트 홍보대사 해 <웃음> <웃음> 야, 그래 텐트 그래. 아, 뭐해 그거 아, 해. 진짜 텐해 그래. 맞아 그래다가 있을 거 같아 진짜 되면 너 평생 그거만 먹을 예 그렇네요 그 네, 진짜 이렇게 습관 있어 물 이리터 마시 아 그래서 근데 목표를 맞아.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지킨 <웃음> 건지 아 목표 예 네. 네, 성훈이 성 o 이 o u r t u r e g o n a g t u r t i u r 가 going to die. o k 번 y You're going a i n 오, 맛, 음, 기준... 네. 어, 맨 흥동의 기준 기절했던 오, 오 음. 지금 약간 것도 그렇좀 똑똑해 보이나. 똑똑해 보견견견견아아그래똑어 <웃음> <명견. 웃음> 그래. 어, 네. <웃음> 아, 지금 걔는 레라 아, 레라 보고 싶네. 레라귀또 뭔가 되게 목표면은 뭔가 되게 목표 많이 세웠데 네,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응. 건강하겠네 응. 누가 보면 우리 아픈지. <웃음> 아픈지 아픈 짓 오늘 어, 건강은 어렸을 때 챙겨야 그, 되 맞아, 어 그건 진짜 맞아. 맞는 소리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리해야돼 맞아 특히 뭐 성훈이나 제이크 뭐 성훈 이런 것같아 음. 왜요? 아, 건강 관련한 거 아, 음. 아 그거 진짜 우리는. 동생 씨는 특이한 걸좀 말한 것같은데 놀림 덜 받기. 진짜 웃기다. 놀림 덜 받기는 뭐. 놀리게 하는 거 형이잖아. 그냥 <웃음> 혹시라도 뭐 저런 거 하면 좀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음. 아. 저희는 오해하고요 거야. 분들 보해로오요 아니 입술 안 갈라지기는 어떻게. 안기관리 관리하는... 그것도 <웃음> 그런 거 하면 혹시 안 갈라지지 않을까. 무슨 소원 이런. 여기 보세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기 사람, 이 사람, 이지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그거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 진짜 똑같은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그러면은 오늘은 2022년의 음. 그 목표를 세워 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제 새해 시작이니까. 네, 좋습니다. 시작. 그럼 내년 오늘 이 목표를 잘 지켰는지 또 내년 연말 연말 결산해서 연말 네. 확인하는 결산. 걸로. 연말. 연말이 됐 그러면 제가 오늘 음식니까 순서를 정해 드릴게요. 어. 그러면 어 저부터 할게요. 네. 오케이. 어떻게 이, 이렇게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 그 그냥 내년 목표. 뭐 내년 목표가 뭐 그냥, 그냥, 그냥 뭐 네, 뭐 내년 내년에 풍 틀어서 어떻게 해, 지낼 건지. 이렇게. 어, 아, 아, 그러면은 월말 결산이랑 연, 연말 결산이 둘다 정해야 되나 거? 아니요. 뭐, 하나 하나만 하나 하나 월말 결산 정하면, 정하면 되죠. 월말 결산만 정하는 거예요? 결산. 결산. 아, 뭐, 아, 아, 네, 어, 네, 네. 연말 결산. 2022년 상반기 어때? 상반기. 아, 아 2022년도에 재정적인 재정적인 거. 결말 연산. 근데 <웃음> 이 부분은 사실 엔진분들도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음. 음. 아 그렇긴 했어요 네, 아, 맞다 맞다 그때는 어.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빨리 답변 드리고 싶어서 건강하게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음, 음.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이제 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 저는 이제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좀 맛있는 걸로 먹어보고 싶어요 매년 아베 내년에는 내년에는 최대 최대한 많은 많은 맛있는 음식들 시켜 서 음, 20을 일단 여기 용산 쪽은 다 먹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안 가고 데면 항상 가는 이야기는 산 맛집을 맛집 많대. 물론 IP 쪽에서 말. 아. 직접 가 직접 가 보는 데를 좀 많이 가 봐야 그거를 오히려 엄급하면은 배달이 대달은 거기 직접 가서 앉아이 먹는 것 솔직히 제가 라면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네, 라면은 나는 그 머래요. 라면, 라면 <웃음> 아, 라면집. 라면 맛집에 가요. <웃음> 네, 형저희 라면 많이 줄어요. 네. 아, 그런 진짜. 그러면 라면을 먹어 라면 맛집에 차라리 라면은 뭐 일반에는 라면을 먹고. 음. 이렇게 맛집도 가면은 또 재료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음. 몸에도 음. 건강하고. 고민 들어 있어. 거차 탄단지. 음. 탄단지. 그거예요. <웃음> 네. 진짜.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 네? 맛있는 아, 음식 어, 많이 먹는 나름 현실성 있는 네. 미식에 음. 되게 큰 목표일 수도 있어. 미식. 오케이. 직접 가식가 고독한 미식가. 이렇게 그런 미식 저요? 네. 성장기 투옥. 아, 성장기. 어, 그러 그건... 그거는... 너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먼저. 그거는... 아니 저는 또올거 아무 목표가 내가 예감이 지금 아 되게 뭐 음, 무슨... 아 지금 찔찔찔. 곰 잡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내가 우리 잘라고 말해도 진짜 뵙고 싶다는 아 제가 조금만 더그거 같아요. 아, 근데 부럽다. 너무 부럽다. 커버리면 어떡해? 너무 선해야지아 그냥 작잖 아고 s 렀어 올해는 <웃음> 성훈이 형이랑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기. 음. 어, 좋다 좋다. 저도 좀 깨져서 음. 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진짜. 그래 우리 둘은 진짜, 진짜. 진짜 꾸준히 나 진짜. 저는 생각. 저 제이크 형 믿을 수 있어요. 아, 예. 나 진짜 믿음. 제이크 형은 너는 아 생각해 볼게. 이럴 수 없게 해야, 해야 돼. 제이크는. 아니. 아 내가 근데 같이 하자고 하면 생각 아, 오늘 좀 피곤해. 막, 아니 생각해보니까 바로, 바로, 바로. 취하로 할 때는 제대로 하지 않할때 제대로 막가동한번 했는데 하시. 나 진짜 아직도 광가요그안 <웃음> 해서 그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전next 정원. 나도 그랬는데. 거기 정원이 경원. 진 g 광배도 컸? 저는 엔진 분들 정해주시면... 왜냐 아, 네.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 뭐야 이거 예쁘다 홀리데이 할때 하면 돼 홀리데이 뭐 먹었어? 뭐 먹었지? 뭐안 먹었어 안, 뭐, 안뭐 먹어 <웃음> <거에> 안 먹었어 특별한 거왜안 먹었어? 그거 안 했나 보다 리얼타임거든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저는 줄넘기 하라는데요 줄넘기요? 염... <웃음> 줄넘기 줄넘기 할때 많이 했었지 줄넘기 선수대게 생겼네 불렁기는 사실 너무 많이 유지 해가지고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오케이스오오오오오오 할게요 오 잠깐만. 야가 네, 네, 네. 아 몰라야지. 해봐봐 t 음. 와 잠깐만 <웃음> 어, 진짜 없다. 아무, 해요, 아무... 내년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분들더 자주. 년 2022년도 목표니까 더 자주 오프라인으로. 약간 보는데 솔직히 그런 건 저희가 할수 있는 목표 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보는데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프로페 그런 핸 미팅 할 때도 뭔가 대본 약간 대본 있는 것처럼 되게, 되게 어색하게 했었잖아요. 좀더잘 음. 좀 준비해야지. 음, 네. 네. 네. 그걸로 가겠 좋은데요? 네. 좋은. 네. 네. 저도 살짝 동일 비슷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2 0 2 2년 맞아요 계획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많이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컨디션 <웃음> <웃음> 컨디션 관리 <웃음> 천재적인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 내년에 <좀> 되게 <웃음> 많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할수 있게 <웃음> 컨디션 관리. 오, 또, 좋습니다. 더더 컨디션 어. 중요한 거 맞아요. 저한테 고기 사주 오오오오오! 이사다은는지는말은 죽은 사람은 사사그사은 일려가면아 모든 지큰게 좋잖아 이 아, 그래 가끔 좋... 안아 아, 가끔 안, 좋을... 아. 아, 가끔 안 때도 있긴 한데 네. 포함 포함인가 포함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기고 있어 나 지금 기고 있어 아뭐네 저희가 엔진분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아, 년도에 뭐. <웃음> 네, <웃음> 되게 뭔가 저희 저희가 뭐 엔진 느그 정도 느꼈을지 뭐 저희는 되게 뭔가 아쉬웠던 그런 활동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양한 방면 대면일 수 있었는데 대면이 못했던 곳도 있었고 음.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걸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권이 못 됐던 것도 있었고 내 다양한 그런 그래서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활동하거나 뭐 어떤 공연하거나 다양한 것 부분에서 그렇죠 아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야 눈치 보지 많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주제적으로 저희 NR 분이 네, 저뭐 정을 저... 표중에 놀리기 안기 <웃음> 오케이 <이제> 안눌릴게 놀림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진짜 아 제가 아, 제대로표정뭐 아,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리고 싶어.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뭔가 되좀더 <웃음> 만족스럽게 활동을 음, 하니 만족스럽게 어. 활동하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만족스럽게. 네. 네. 결국 약간 그런 게좀 컨디션이나 이런 네. 다양한들어서그런거 되는 거네요. 딱, 아, 무대 음, 만족스러웠다. 어 네. 그런 음, 이거좀 어렵다. 뭐하 잘했다. 아, 기초 작업 잘하기 음, 이런 네, 거예요. 기초 작업 잘하기, 컨디션 관리 잘하기, 뭐 상황 음. 좋기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음, 항상 모든 기초가 그쵸, 아, 가장 음. 그쵸, 아, 가장 예, 기초 가좋요네요 그냥 중요한 거 같아요. 건물도 기초 작업 이게, 예, 이게 바로 돼. <웃음>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여태까지 세웠던 목표들도 다 이런 거 때문에 세운 거니까. 그 결론은 아, 아, 큰게 맞았네. 무대를 위해서 이거를 음. 위해서 다. 좋네요. 궁극적인 음. 궁극적인 궁극기네요. 네 음. R R 네 다음, 다음 네 참치. 저는 어한 모르겠는데 저는 뭐좀 한결 같은 게 맨날 비슷해요 약간 저는 비유를 하자면 내년에는 약간 도자기를 빚듯이 저를 갑자기 약간 갑자기 도자기를 빚는다는 <웃음> 줄알 도자기를 도자기를 빚듯이 좀더 약간 튼튼하고 음. 약간 되게 도자기 빚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빚잖아 약간 되게 멋있고 예쁘게 좀 저를 그렇게 만든아 <웃음> 자기를 빚겠다고요? <웃음> <웃음> 비율을 하자면. 아, 오케이. 네. 유객더 약간, 더 약간 멋있고 약간 좀더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음. 이런 거죠. 음. 제 비율이 이상 아니요, 뭐 있었어요. 비추기. 바스. 에임이 기유는 는 괜찮은데. <웃음> 시집에 <웃음> 올려도 <웃음> 되겠다. 어제 뭐 있었어요? 진짜 보이었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음. 좀 똑똑해 야, 정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마이 이거, 이거, 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생이이 20살. <웃음> <웃음> 저 스무살 <뭐야? 웃음> <뭐야>? 알겠어요.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알겠어요 아무래도 그건 자유니까 뭐 아니, 아니, 우리가 형, 우리가 어, 우리, 우리 우리 마음도 좀 생각해서 우리 이명남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들들 <놀람> 수 있어. 야 아, 아, 우리는 진이... 뭐, 상관하지 않을게 전혀. 아 30살 30살 이제 너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데 그, 어쨌든 2022년 어이. 제가 20살이잖아요. 그냥 그니까 20살에 대한 음. 그런 거를 아, 아 그치 그래, 그래, 하는 그래.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20살은 또 20살에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좀마음 안으로는 열여덟인데 솔직히 좀 제가 이뇌가좀 많이 말치세요야 다들 꼰대. 스무 <웃음> <웃음> 살? <20살>? 별거 없나미소년은애 <웃음> 아, 좋아 그래서 제가 스무 살이니까 조금 더 뭔가 네, 여기에 뻥뻥이 있었는데 여기, 박수할. 여기, <웃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잠깐! 오케이, 정숙하세요, 정숙 조금 오케이. 더 이제 음. 성숙하고 성숙하고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스무 살에 코트를 입어보고 싶거든요아 정말 성숙하네, 그거는? 그걸 반하게 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웃음> <웃음> 만 <잠깐만>. 근데 선우 요 저는. 저는. 저는 너는 조금은, 조금은 사회 초년생의 예 그런 바이브. 예, 그런 바이브. 뭔가 좀 아직 어설플지 몰라도 조금은 해 보고 싶다. 나도 이제 어른이다. 나도 그렇다.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19살이 아니다. 아유, 아니 뭐 그런 강한 뿌부까지는 안 된다. 뭐야? 애송이야, 요즘. 19살 이아니다난 김수도. 수야 김수. 김수 김수야. 어, 힘들어요, 오늘. <웃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음> 어, 그래서 그래서 약간 아, 무튼그렇습니 이거. 이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코트 이이거이거 <웃음> <사왔어요. 부자 요청. 웃음> <웃음> 근데 대 내가 아니라 성숙해지고 니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기념으로 코트도 있고. 어, 아, 그런 예시? 그럼 여름에는 인천한 졸업해야 되겠네. 민초단은 그런 무거 아, 민초단은 너무 뭐, 많아서 민초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가와 이거 원급 때어 맞아. 아, 맞아. 아 저도 요만한 편이죠. 저, 저 민철 아니에요, 사실. 네. 진짜요? 네. 못 먹지나? 저는못 먹어요. 나도 못 먹어요. 네. 희승 형 이제 <웃음> 마지막인가요? 네. 아중학생이했는데 희승 이 일단. 희승 형이 시작입니다. 아, 네. 그럼 한 명씩 그거 해볼까요? 약간 어? 정리하면은 희승 형이 뭐였죠? 희승이 아, 아, 맛있는, 맛있는 음식 맛있는 많이 먹기. 먹기. 네. 미키는 성장통이 많이 오기.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 맞 성훈 형이랑 운동. 운동. 아 맞아. 꾸준하 저는 이제 약간 엔진분들 만날 음. 많이, 많이 만날 때좀더 멋있게 준비하기고 음. 제경은 그걸 위해서 컨디션 먹자 음. 음. 그리고 나는 플러스, 예스. 난 도장깨기 소 도장깨기 도장깨기 도장깨기 기도기기랑도비키 가로치고 비물어서 진짜로 치비는 말. 애노기 때한번뽕 뽑는 거지. 애노기. 선우는 전 성숙 코트 플러스 코트 코스, 코스코트 아. 네 코트 기아나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진짜 어어이지됐습니다 캐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찬이 그분 애기가 부다와 근데 내일이면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2021년에 진짜 <웃음> 시간 진짜 빠르다 지금 <웃음> 아. <웃음> 지금 이거 보면 선우 형보다 제가 또 형같이 보이지? 응. 그걸 어필하고 싶었던 미키씨? 아, <웃음> 아니, 이거 다른 <것도> 거야. 니가 뭔데? 그 맞아. 야. 니가 듣고, 니가 듣가듣 아, 니거 듣고, 가듣가 이거 할수록 이제 많이 박제되는 거야. 맞아. 맞아? 너의 흑역사가 생기는 거야 아, <웃음> <정답이> <웃음> 나의 일을 한번더 끊고 하지 마세요 한번 하지 마세요. 마세요 너한테 D. 안 좋은 아, 아, 한번 하면 끝나고 비교가 나올 거아세번더 놀리기에 너가 이제 놀린다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넌 이제 너 차이다 <웃음> 안돼 <웃음> 오케이 그러면 은 간단히 이제 엔진 여러분들 목표를 한번 들어보오 어, 간단히 댓글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엔진 여러분들 목표를 살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희승이 커버곡 있던 음, 음. 아. 근데 그거 틱톡에서 그세비지 세비즈 러브 맞네. 그거 진짜 그 음원 말고 그냥 그거. 챌나 라이브 아니야? 챌나 라이브. 네. 그거, 진짜 그거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죠. 그치 거의 한2 0 번. 배고파서 죽조줄알았지고 그냥 퇴근하고 싶으면 같이 직접 해보자. 맛있는 거하 사줄게요. 아 진짜? 네. 오. 벌크업하기? 벌크업. 밑에 밑에 뭐 있어? 벌크업 대학각이. 대면 팬 사기. 대연 몇달 찾던 거. 미팅. 그러니 어제 오랜만에 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엔진이 하 붙어서 엔진 거예요. 아, 엔진 못 껴줘 이거. <몇> 오빠들 실물 보기. 어제 봤잖아. 아꽌타아랜드이에서 완전 성적으로. 아 진짜 많이 시 치아 교정도 있 치아 교정. 어, 파이팅 하시면 니다 그런 거 좋,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정원이 힘들지만 파이팅. 아프겠지 그거. 리버스 자약 서 적응을. 적응 잘하면. 오 야. 부자 되기. 오이정원야어그안안 <웃음> 해. 오야야. <웃음> 오케이. 또 nf 실물 보기도 있고. <웃음> 박성 박종성 <웃음> 경. <경우도> 어 되게 <웃음> 재밌는 <웃음> 그러게요 이거. 제가 제가 양치현 안정 정도 있네요. <웃음> <웃음> 있네요. 왜? 평생 양정원 그걸로 약간 드립을. 이제 하셨는데아처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우처럼>. 성숙해지기. <웃음> 어. 아, 아, 처럼옥수수 많이 먹기. 어, 형 택했었나요? 좋은 제노입니다 저... <웃음> 저... <웃음> 이빨이 다 노래지는. <웃음> <웃음> 좋은 자세입니다키 크기. 니 <웃음> 열심히 n f 덕지 여러분 안 돼요. 항상 항상 양정환 가격이 안 돼. <웃음> <참>, 이상은 댓글이에요. <웃음> 와우. 어, 라식 각이 음. 라식 라식. 음. 세상이 밝아지시오. 어 아. 이분도 코트 입기 있으시네요. 코트 입기고 음. 코트를 다들 안 입어요. 입을... 아니 마음 안 입어 입은... 볼수 있지. 헤린만 입으신는 거. 코트는 이제 패션용으로 좋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진 찍을 때 빼고 안 입어.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만 이거 뭐야? 영이 <웃음> <여긴> 왜 그래? <오>, 하 <웃음> <이거 아직까지 재밌다. 웃음> 네. 진짜 와, 재밌는 거있어아 이거는 이제 이거. 아못 가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 콘서트 갈래. 오, 음. 하셨으면 좋겠네요, 되는 공방거리. 아, 그그거야그 뭐냐? 지영이 아, 그 김밥 먹자 했던 그게 그 공방파 공방, 아, 공방. 음. 공방이 그거 아니야? 그 공식 방송. 아, 공개 방송. 그뭐 그, 응. 그런 거. <웃음> 인기가 요런 그냥 음방 음방에서 한 명들 들어오시는 게 공모인가요? 연기 좀 이제 곧 있으면 그 다시 나서 으면좋겠다 이제 조금씩 시안식도 이렇게 어, 이 정도 시작해 가지고 음... 이거 이거 방금 아, 그럼... 뭐... 아이스링크장 가서 빙수 만드신 거 빙수를 만든다고 그거 <웃음> <어려우신> 빙수는 <웃음> 무조건 아유. 그거죠 인절미 음 인절미 oh. 잘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웃음> 네 운동 열심히 아니, 하기 그 정도 이 정도 되게 맞네 똑같은거 같지? 이 정도인거 같은데? 카페이 아이 정도 할까요? 그럼 뭐야?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오! 오! 재미있었다 댓글 캡처 타임 <웃음> 어디있어요? 음, 어, 딱 알맞은 타이밍이 뭐... <웃음> 진짜 재밌었어요 웅마이 겨지나 돌아보나?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 그러네? 그러면은 오! 그때 하지 않았어요? 거기 하이브 인센트에서? 그게 1주년 그게 1주년 1주년 1주년 Illand Snicker, i 년 됐으니까 어, 좋다. 아, w 아, w s 가 i c k e r Illand s n i was g o i was w I don't w I d o w I don't w I don't w t know. I d o 그리고, 엔진, 할까요? 이거, 근데 이거, 는좀그거 자리가 좀많이필이 이거, 이거, 살짝 이엔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웃 이거, 이넥 그럼 이넥이넥도 웃긴 거 이거, 이거, 이0 이거, 이생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Yes. Okay, e s i t h a r a n g i h o r a n a n o n g i h g i Horangi. Horangi. h 이민년 n 년 a n i 이제 예. 검은 호랑이처럼 음, 검은 호랑이처럼 호랑이. 검은 예 뿌듯했다 형 한번 해봐 <웃음> 네나 성훈이 덕 덕담 <웃음> 내년 덕담인가 내년에는 검은 호랑이처럼 okay, MC 멘트로 이제 잠깐 가뭐가 뭐가 되시는 덕담 덕담 이게 마무리 자, 세, 마무리 멘트입니다 새는 예. 이제 검은 네. 호랑이처럼 이제 정말 포부 있게 사세요. 호부 있고, 호부 있고 용맹한, 호부스에서 선정한 그렇게 살아서 네 이렇게 네. 네. 제가 그렇게 살게요. 네 지금 아. 네. 네. 내일 하는 위버스 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오 대신 네. 이제 repeating. 1월 발매하는 리패키지 리패키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리패키지 네. <웃음> <웃음> 네. 멋진 무대 준비하러 대박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웃음> 네. <sides> 네. 내일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